제발 <목소리> 아아 제자리 노예기 펜타냐? 펜타냐 펜타냐 펜타냐 펜타냐 펜타냐!! <목소리> 형님들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달왔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 형들이 안전바 해줘 알았지 형들? 사랑해요 형들 나 1레베공인데? 저런식으로 들어와? 뭐야 오공 개 쎄네? 이러면서 도망갔는데? 헬스가 왔네? 빠른 판단 아주 칭찬해 아 방금 그냥 이거 미니 먹지 말고 쟤한테 날릴걸? 어 넘기는 걸 써? 넘기는 걸 써? 감히? 내가 보는데? 으아 하면서 날렸거든요 쟤만 없잖아 이제 아형 아쉽다 저화 들고 올걸 센스. 어? 그러면 안 돼요. 라인 밀고 티하면 빨리 가져옵시다. 왜 라인이 안오가 했는데 여기 갔네? 하려 가야겠다. 별게 없어요. 사실 어, 죽을 넘기는 거 쓴다고? 아, 바보. 아, 풀이 있는 줄 알았어. 두번도왔는데 너도 모르는지. 풀에서 궁 쓸라 했는데. 와우. 아, 먹어라. 아, 니타 살려주세요. 너무 아파요. 인간적으로. 아싸. 일로와. 지나갑니다. 어땠어, 형대 나쁘지 않았지? 스포하고 치력 가는 거? 저는 그냥 치력 고정이에요. 저는 그런 거안 가리고, 치력 고정입니다. 안녕? 친구 방어템이 없어. 어떻게 이거 가 아직 안 맞아봤지? 나이 그거 메모도 안 터졌네. 누구 남겨요? 누구 남겨요? 흠, 이거다. 강이남. 나 출발한다. 나도 던질래. 왜 너네만 던져? 한번더 있지롱. 큐 이, 평, 큐나 엄청 단단해. 큐 평타. 까비. 그럼 너가 지고 이번엔 너야. <웃음> 어? 아포탑 되게 아파, 좀 깨주라. 무대가 잘 되는데? 힘들어 힘들어 나쁘지 않지. 어이 뭐 싸운다 얘네. 진짜 끝도 없이 던지네, 우리 팀. 레전드야. 에바, 이. 아, 아 제자리 노예기. 펜타냐? 펜타냐? 펜타냐? 펜타냐? 펜타냐? 펜타냐? 펜타냐! 이거 이! 아, 아, 이거 유튜브 각이라고! 왼다킬 이렇게 딱 떠가지고! 상사, 근데 그 사이에 울팀 던지는데? 아, 기적이다, 진짜. 가볼까 우리 보여줄까 준비됐어 미드 엄청 아플텐데 찍혔다 와드좀 차를 처치했습니다 아, 아파요.